내일이 오지 않는 다만 좋을텐데 내일이 사라진 다만 전망 데 영원히 12월 25일 2020년이 반복된 다만 그런 데 나이는 먹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어른이 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더문이 없는 소원은비면마시강제해와 특별히 변한 것 없는 나이나 날이 계절이 고는 녹아 사라지고 봄이 오는 것을 있는게 나이가 다시 비고 자녀만 그리 다르지 않은 자신을 보면 이래를 두려워하는 것으비웃어지 다 나지지 않은 것을 아는 데무엇하나도 나지 않은 것을 아는 데 도나가 신것도 나아 것도 없는 인상인데 사실 메이은 안고 가고 있는 내일이 사라진다면 정말 좋텐데 영원히 12월 25일 2020년이 반복된다면 좀런텐데 나이는 먹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어른이 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더문이 없는 소원은 비년만치강세해와특별이 변한 것 없는 나이나 이 계절이 전하고 눈이 사라지고 봄이 오는 것을 안 띄는 게 나이가 다시 비고 장염 과리따지 않은 자신은 보면 이 뭐워하는 것은 도비웃소지 단다시지 않은 것은 아는데 무엇 하나 떠나지 않은 것은 아는데 떠나가신 것도 나지진 것도 없는 인상인데 사실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시계속 임만 시간이 그동안 후에 고 나는 재작년없데 한가로 두꺼 피는 혼자 기억에 막 깨워지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쵸 하염없이